낮 해와 밤의 달도 너. 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시 너를 만드시. 하나하나, 너를 지키셔전지키시 전에, 우 그늘 대신이 나,